그었더니 목마르구만! 라고 와! 으아, 살다 고 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벙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6팔이 정말 멋졌죠 오늘 6팔이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6팔이 만들기 첫 번째 자 체형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신체에 들어가셔서 왼팔 강인함이 보이는 두꺼운 팔 클래식맨 왼팔로 오른팔도 이렇게 강인함이 딱 보이는 육팔이 팔을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다리 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식맨 V2 왼다리를 딱 달고 자, 역시 몸통도 강인함이 보이는 클래식맨 V2 몸통을 딱 하면 자두 번째는 피부색을 바꿔볼게요 신체에서 보면은 여기 피부 색깔 있겠죠 일단 6 8리가 여러분 보시면 약간 헐크처럼 녹색 톤을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요 녹색은 어떤 가 한번 봐볼까요? 아좀 다소 너무 진한 녹색 같죠? 이거 좀비 같고 어 조금 더 흐렸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요 색깔로 어 좋네 좋네 그럼 어떠세요? 좋죠 좋죠 좋죠 자 다음은 6 8리의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점 들어가 볼까요? 682. 짜자잔. 자, 요건 무슨 옷이지? 요건 오로복스인데요 크으, 682의 그 피부 톤을 그대로 재현해냈네요. 근데 요거 다소 좀 뭔가 발톱 빼고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렇죠요 발톱 빼고는. 요것도 비슷해 보이고, 그렇죠 아, 여기는 또상의만 있는 거네요. 어, 요거. 오, 잠깐만. 요거, 요거, 요거 괜찮다. 오, 좋다. 오, 682그가슴털 발톱 표현했고요. 와, 뒤까지 제대로 구현을 해냈네요. 장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 장착을 했더니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여 멋져, 멋져, 멋져. 전 요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번에는 얼굴을 한번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검색어를 직바 많이 해봤거든요. 요게 가장 나을 것같아 뭐냐면, 스컬, 해골이 아니겠습니까? 자, 스컬로 검색을 딱 하시면, 육펄에 가장 비슷한 얼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 요거, 요거, 어때요? 요거, 요거. 68이랑 비슷하죠? 68이랑. 한번 장착해볼게요, 여러분. 장착해보기. 우와! 딱꽂드르는데 68이죠, 여러분? 와, 기가 막히죠? 야, 이거 너무 좋다. 여기 드래곤 헤드네요, 드래곤. 오,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린다. 보이시죠? 오, 여러분, 아까 잠깐만. 얘랑, 얘랑, 아, 눈동자가 좀 살아있네요, 이 친구. 눈알이 살아있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저 얘가 마음에 들어요. 얘로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육파리 어, 하면 요게 있어야죠. 바로 꼬리죠. 꼬리를 딱 치면, 어. 나 <웃음> 요거 한번 달려봐야겠다. 아유, 귀여워, 귀여워. 육파리 깨겨져. <웃음> 아유, 너무 귀여운데요. 뭔가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아요. 아, 요런 느낌 어떨까요? 아, 이고 요, 요것도 좀 아니네요. 그쵸? 자, 어? 요거, 잠깐만, 요거, 요, 느낌 오는데요? 요, 가시 같은 거. 어, 요기도. 그들 표현을 했는데 한번 입혀 볼게요 색깔도 비슷한 거 같은데요 과연 완벽한 6파의탄생 하느냐 짜자자잔 오! 오 괜찮지 습니까오 이렇게 완벽한 6리이될수 있을 것 같은데 색깔도 딱 맞아요 그쵸? 오케이 6파이 꼬리로 선택! 자 그렇다면 이코보게가 만든 6파이로 제가 직접 러블럭스 게임을 들어가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자잔 육팔입니다! 와, 는 육팔인데! 합쳐버리겠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와. 우와. 자, 2번으로 잡고! 와, <웃음> 힘을 <웃음> 썼더니 목마르 망가! 너! 야! 아! 여러분도 SCP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커버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